어, 요즘에 인벤 4개에서 플러스원 파티 갖고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플러스원 파티가 뭔지 좀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어, 일반적으로는 손님 팟 손님 팟이라고 해서 돈을 내고 입장을 해서 아이템을 사는 파티가 있죠 그게 보통 손, 보통의 보통 손님 팟인데 음, 플러스원 파티는 비슷한 점도 있고 약간 다른 점도 있어요 손님 팟 같은 경우에는 모든 파, 파티원이 그 공장 선수이거나 아니면 은 손님으로 되어 있죠 뭐 여기에서 무급선수냐 뭐냐 뭐 이런 말도 있지만 그런 건 제외하고 근데 이 플러스원 파티는요 보통 진행되는 확고팟 있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참여해서 로그를 찍는다거나 뭐 영웅파티를 한바퀴 한 돈다거나뭐 이런건데 여기에 선, 선수를 따라서 손님들이 입장을 하는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플러스업파티 이건데 플러스업파티는 로그가 좋은 선수급 플레이어가 손님에게 골드를 받고 입, 함께 입장해서 레이드 진행을 하도록 해주는거예요 손님은 본인 템랩에 관계없이 선수를 이용해서 입장할 수 있죠 영웅갓 파티 같은 경우는 뭐 200, 195, 205뭐 이런 식으로 모으잖아요. 그러면은 갓 만렙이 된 캐릭터들은 아니면 그거보다 낮아서 1번부터 가야 하는 캐릭터들은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선수에게 골드를 내서 선수를 따라서 같이 입장하는 그런 파티가 됐죠. 그러면은 업적도 획득할 수 있고 아이템도 구매가 가능하고 어, 로그도 어느 정도 찍을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파랑 로그 정도 찍으면 트 팟이나 학원 팟을 건너뛰고 아예 다음주에 학고 팟을 자력으로 갈수 있으니까 시간 절약도 되고 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 플러스원 파티가 장단점이 있는데 어뭐 손님부터 말하자면 일반적인 손님 팟에 비해서 싼 가격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뭐 시세 같은 거 시세 같은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낮아지는건 당연한건데 어, 손님 팝같은 경우는 20만골에서 40만골에 대략 입장비를 내고 들어가면 은 아이템을 따로 구매해야 돼요 근데 그게 시작가가 5만골이냐 뭐 10만골이냐 이런게 다 정해져있어요 뭐 3만골이냐 7만골이냐 그렇기 때문에 입장비 플러스 어느정도의 아이템 구매를 해야된단 말이에요 골드 소비가 좀 되죠 근데 이거보다는 플러스 파티를 가면 은 다들 자기가 이제 확고 캐릭들은 필요 없는 템들을 내놓으니까 다 망고래 시작해가지고서 대부분 경매를 하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다른 유저가 안 껴들면 은 망고래 사는 거죠. 뭐플러스 파티 같은 경우는 각방어별로한 명씩, 천한 명, 가죽 한 명, 방금 한 명, 사슬 한명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인 룰이기 때문에 손님끼리 경쟁을 안 하고 다음에 가끔 이제 일반 공대원들이랑 경쟁을 하죠. 근데 뭐 그런 거 감안해도 싸게 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일반 손님 팟에 비해서. 근데 단점은 어 선수만으로 정해진 곳이 아니고 일반적인 유저들이 이제 공장이 모아서 오는 일반적인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날지 잘 모른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되는 탐수의 변수가 있다거나 그리고 손님팟처럼 어쩌다 재수 없으면 중요한 아이템이면 경매가 경쟁 된다거나 그리고 특파신 학원팟에 비해서 뭐 이거 아까 얘기했구나 뭐 어쨌든 그 이런게 있고 선수는 골드를 얻는다 단점은 거의 없다 굳이 정하자면 어 파티를 찾는 게 어렵다 뭐 이정도 근데 뭐 이거는 뭐 아는 공장 있거나 본인이 공장 할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죠 공장 같은 경우는 이걸 하면 장점이 뭐냐면 그 부분 공장이 한 명을 데려가요 그리고 지인들 한두 명 정도 이제 껴주면서 이제 뭐 같이 게임을 하는 거죠 노는 거죠 근데 방호별로 한 명씩 해서 총네명을 데려가야 되니까 방어구 별로 해서 총 4명을 데려가야 되니까 자리가 이제 남으면 거기에 외부에서 오는 손님과 선수를 받는 거죠. 근데 공장 입장에서 단점은 어쨌든 일반 확고팝보다는 약간의 사고 확률 선수가 선수 역할을 못하고, 못하고 거기에 플러스원으로 온 사람은 당연히 손님이니까 일반적인 공대원보다 퍼포먼스가 낮겠죠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사고 확률이 있다는 거 그리고 파티에서 사고가 나면은 탐수가 특히, 사고라는 건뭐 탐수 오바죠. 탐수가 오바되면 공장의 책임, 공장의 욕을 먹는다. 뭐 그런 거에 있습니다. 그럼 공대원들은 왜 가냐? 공대원들은 뭐남골드버 하는 거에 후구처럼 따라가냐? 이런 말이 있는데 뭐 전적으로 말하면 은 저는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면 된다예요. 일반, 보통의 확고팟도 있으니까 그냥 거길 가면 돼요. 근데 왜 굳이 여기 가냐 하면은 자기는 이미 템을 다 먹었어요. 근데 영웅 파티는 한번 가고 싶고 아니면 로그를 찍으러 간다거나 근데 여기에는 손님이 4명이 있으니까 뭐 방어구 템이나 뭐 반지, 망토 이런 거 템이 팔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망골 재수 좋아서 좋은 템 먹으면은 경쟁붙어 가지고 뭐5만골 10망골도 갈수 있죠. 이런 그냥 소소하게 골드를 얻을 확률이 높다는 거 보통의 확고팝보다는 무조건적으로 손님이 한 명씩 있으니까요 근데 가끔 재수없게 어, 손님이 업적 손님인 거예요 템은 이미 다 있어 근데 업적 때문에 오면 은 템을 안 사죠 그러니까 뭐 템이 안 팔릴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확고팝보다는 약간의 사고 확률이 있다 뭐 이런 게 아마 각 어, 구성원별로 장단점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가격도 있는데 어 시세는 평균적으로 저는 그냥 20만 골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겨가 마지막 시즌이 나을 때도 제가 공장 잡고 선수할 때도 20만 골에서 하다가 어 정말 마지막 테니까 15만 골? 저는 그리고 그냥 10만 골이정도로한 적도 많고요 근데 어쨌든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 세부 조건에 따라서 20만 골을 기준으로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고 더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보통. 어쨌든 중요한 거는 모든 게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가 기준이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들이 외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왈부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판매하는 판매자인 선수, 구매자인 손님이 어쨌든 이 가격이 이렇게 합시다 하고 본인들이 만족하면 되는 거죠. 어 그럼 이제 이 시세를 평균적으로 20만골이라고 봤을 때 어떤 조건들을 확인하고 그거에 맞춰서 또 거래가격을 조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면 은한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환불 여부와 입금 시점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뭐 문제가 생겼을 때 환불이 되냐 근데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행이 시작이 되고 나면 은 환불할 일이 거의 없어요 선수 입장에선 이게 공장선수가 아닌 이상은 탐수가 뭐 두탐이나 두탐 반에 끝날 거였는데 이게 막 세탐 가도 안 끝나고 있고 이게 사실 선수 탓은 아니거든요 선수가 공장이 아닌 이상 그리고 이제 입금 시점은 뭐냐면 뭐 선수가 제가 뭐 파티 찾아올 테니까 돈 미리 주세요 할때 미리 주지 마세요 입장할 때 주세요 뭐 선의의 판매자 구매자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기 때문에 돈 받고 튀면은 뭐 사사게 올려도 그 사람이 철면 피면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같은 방어구 숫자가 혼자 맞냐 이거 갈라는 파티 선수가 구해온 파티 혹은 선수가 공장으로 짜준 파티에 내가 가죽인데 가죽이 나 혼자인 거 그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몇 시에 출발 탐수회 완료라고 써있긴 한데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는 파티를 가고 싶다. 이 파티를 가자라고 이제 손님은 제 생각에 그래요. 손님은 이런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에 어느 정도 조건을 걸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손님은 적은데 선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손님은 이 선수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선수 찾으면 선수는 금방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돈 내는 사람 입장에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런 것 정도는 또 조건을 걸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뒤에 있긴 한데 여기 선수템 묶임 여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브로서 파티는 입장에서 내 템은 내가 먹고 선수템도 내가 받아 먹고 근데 선수가 템이 묶였어요. 이미 갔다와서 그러면은 난 일반적인 브로서 파티라고 생각하고 20만고를 냈는데 선수템을 못 받아 그러면 이건 약간 좀 제품에 하자가 있는 거죠. 일반적인 뭐 현실 거래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요즘에 인원이, 인원이 그 어둠 땅에서 유저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되게 많고 뉴비들도 많고 해서 악의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지만 모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모르고 그런 사람이든 랑이뭐 악의적으로 그러든 진행되고 나면은 이미 돈을 주고 나서는 떼어먹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확인을 하세요 이런 거 그리고 선수 로그나 공장 로그 선수 로그는 보통 95점부터 시작하는데 어떤 파티는 97, 98, 99 이래요 이건 뭐냐 공장 마음이에요 그냥. 그냥 공장이 왜 그러냐 이런 것에 대해서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냥 공장이 그러면 그 파티를 안가면 그만이니까요 그냥 뭐 길거리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어딘 1 0 0 0원이고 어디, 어디 2 0 0 0원인데 2천원인데 가서 여기 왜 천원에 안파냐고 싸울 순 없잖아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근데 공장 로그나 선수 로그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선수 로그가 높으면 높을수록 선수가 골라갈 수 있는 파티가 많아져요 어떤 파티는 공장이 선수 95 플러스 이상 2파티 97 플러스 3파티 99 8 플러스 이렇게 하면은 97인 선수는 파티를 두개를갈수 있는데 95인 선수 하나밖에 못 가요 이게 어떻게 되냐 파티를 빨리 찾아서 빨리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이거예요 선수의 로그가 높으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같은 값을 줄 거면 은 로그 높은 선수를 구해서 파티를 빨리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선수를 쓰세요 그리고 공장 로그 이거는 음 거의 거의 대부분 선수가 이제 파티를 찾아온단 말이에요. 더 빨리 가려면 이제 손님도 같이 찾는 방법이 있겠지만 어, 공장 로그가 좋고 킬 횟수가 많으면 파티가 사고가 안 나고 정해진 탐수 안에 끝날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선수들이 확인하겠지만 뭐 손님도 확인하면 뭐 나쁠 거 없는 거고 이 파티 좀 세하니까 가지 말죠 뭐 이런 식. 근데 뭐 그런 경우는 보통 없죠. 근데 뭐 알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선수 겸 공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선수 겸 공장 이 파티가 저는 제일 좋다고 봐요 왜냐? 출발을 하면은 쫑날 때까지 뭐 탐수가 오버되든 어쨌든 끝까지 해줄 거고 그리고 원하는 시간대 출발 가, 출발이 가능해요 선수가 손님한테 뭐몇시 출발하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손님이 저한 8시에 출발해서 11시 전에 끝나는 파티면 좋습니다 뭐 이런식 하는게 좋죠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어 제가 이렇게 선수겸 공장을 했었는데 나을때 다 파티 30명 모으고 그랬는데 손님이 안 나타나요 갑자기 그러면 은 이제 모은 사람은 사실 골드를 벌겸 게임할 겸 하려고 모은건데 구인도 한한두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손님이 사라져서 자기는 출발은 해야겠고 사람들 기다리니까 근데 손님은 사라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여기서 좀 적절한 합의서는 이렇게 공장으로 직접 모을 선수라면 은 손님한테 어 몇시 출발하는 걸로 모으겠습니다 하고 성금을 어느 정도 받도 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너무 너무 이른 시간에 손님이 저 못가요 하고 환불해주세요 하면 환불해주겠지만 막 출발 5분 전에 막 25명 모아놓고 있는데 갑자기 저 못가요 이러면 그거는 솔직히 손님이 원하는 시간대라고 해서 제가 한두 시간 구인해서 모았는데 안 간다 그 정도는 저는 좀 환불은 좀 어느 정도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손님한테 그런 조건들의 선택에 우선권이 있다는 거뭐 파티 찾는 사람 얘기했죠 손님이, 손님이 이제 선수한테 맡긴다 그리고 선수템 묶임 여부 이것도 확인해야 된다고 했고 한대 치고, 치고 눕기 이거는 음, 손님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략에 참여를 대부분 안한단 말이에요 손님인데도 딜 어느정도 뽑으세요 뭐 이런식으로 하는 공장은 거의 없어요 근데도 가끔 뭐 어떤 공장분들 그럴 수 있죠 아니 손님이면 손님이고 딜은 어느정도 뽑아야 냄들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런 파티라고 미리 공지를 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건데 그럼,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손님이 어느 정도 딜량을 뽑아야 된다, 힐량을 뽑아야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고지가 안 됐으면은 대부분은 이제 손님들은 한대 치고 누워도 됩니다. 근데 뭐 로그를 찍을 목적이 있다면, 그렇다면 뭐, 열심히 때려야겠죠. 가끔은 이제 공장님들이 특정 팩턴 때문에 전멸을 할수 있으니, 한대 치고 누우세요.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그냥 공장 말을 따르면 되고요. 어, 뭐, 이 정도 주의점까지 보면은 아마 문제없지 않나 싶거든요 한번 볼까요 플러스 1파티 플러스 1만 검색해 나오는 파티 있죠 조건을 보면 보죠 여기 보면은 몇탐 뭐탐 걸렸다 원 플러스 1파티 99점 이상 손님이 이제 선수 데려올 때 선수 로그가 99점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물어봐서 귓말을 해서 자리가 뭐가 남았냐 내 손님과 선수가 이렇게 있는데 선수 점수가 몇 점이다 갈수 있냐 가도 된다 하면 이제 입장을 하는 거죠 음뭐다 이렇게 잘써 있습니다 모르면 이제 귓말에서 물어보면 되고 이렇게 뭐 플러스 파티 이런 거거든요 정리하자면 정리하자면 어, 시세 따라 대략 20만 골 내고 선수록을 가진 사람을 데리고 파티 파티 입장 템 업적 쉽게 획득하는 근데 호구 맞을 수도 있으니 주의점 정도는 확인할 것. 주변에 많이 물어보세요. 길드원이든뭐 지인이든 플러스온 파티가 시작된 지가 꽤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면은 그냥 뭐 이런 이런 조건인데 맞냐 하면은 되니까 눈탱이 맞지 마시고 어뭐 사실 플러스온이 부캐 키울 때간만내몰릴때템뭐 획득해서 바로 쐐기를 가고 싶다 보다. 이런 거에 되게 좋거든요. 손님 팟에 비해서 값도 싸고 뭐 지금이 뭐 영웅 트라이식인 아니니까 이미 협곡 파시 돌아간지 꽤 됐으니까 플러스 파티도 많아요. 근데 뭐 가능하면 선수 겸 공장을 구해라 이게 제일 좋죠. 손님 숫자보다는 선수 숫자가 훨씬 많고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권력 관계가 공장 손님 선수 입파시 이, 이 정도 순서예요. 선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수를 구하는 손님은 적어요. 손님을 구하는 선수들이 저기 파티창에 널려있지, 많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선수는 손님을 구해도 공장을 못 구하면 출발을 못해요. 그래서 애초에 손님들은 이 선수 겸 공장을 구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원하는 시간대에 출발도 가능하고 마무리도 제대로 해주고 근데 대신에 이런 조건들 같은 방어 숫자 몇 명이냐 선수템이 묶여 있냐 이거 두개 정도는 대개 기본 조건이니까 이거 두 개는 꼭 가능한 선수를 구하실 것그 사람이 공장이면 더 좋고 네뭐이 정도 되겠네요 뭐 여기서 뭐 마무리 하긴 해야 되나 아네뭐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보러스 파티